<놀놀놀놀람> 밤이야, 여러분 <놀람> <놀람> <놀람> 자, 여러분 오늘 스킨헤루지 다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수많은 개를 잡았었는데 맹그로브 크루도 잡았었고 뭐 돌개 꽃개 털개까지 근데 오늘은 남해안에서만 서식하는 톱장절개라는 종류의 개를 한번 잡아볼건데 근데 얘는 특이하게 뭐냐면 헤엄을 못 쳐요 대신에 돌같은 곳에 다리를 위해서 꽉 그냥 붙잡을 수있요 요런 식으로 자그렇기 때문에 누가 왔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이. 오늘 까방 님이 돈시다 되셨나요? 아 예. 딱, 네. 네. 리즈 준비됐습니다. 저의 생명줄이십니다. 네. 재밌게 해 드릴까요? 아니요. <웃음> <웃음> 자 여러분 그래서 속장자개를 잡으러 한번 물속으로 풍덩 데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혼자 들어가기 싫어요. 같이 들어가요. 다돼지냐 레스 고. 오 <웃음> 그거 한번 보여주시죠 뭐야 축에 르는 축에 르자 여러분 그리고 지금부터는 저의 막카노는 나레이션 레츠 고오 여러분 어둠속에서 뭔가 나타나 어 진딸의 개가 나타났습니다 린중에 미역을 달고 있네요 여러분 저기 앞에 물고기 한 마리가 나타났는데 독가시치라고 하는 물고기입니다 일로와 올치 올치 올치 올치 올치 올치 올치 일올 다치 다 내가 발견 했어 네 로나 신났습니다 독가시치 흔히 따치라고 불리는데 지느러미에 독이 있어 찔리면 로나 로나 로나 로나 배로나 아프다고 합니다 배로나 죄송합니다 오 가까이 오지마 오지마 가까이 오지마 꺼져 펀치 펀치 꺼져 펀치 펀치, 펀치, 펀치, 펀치 펀치 랜턴 펀치 꺼져 랜턴, 랜턴 펀치 여러분 저렇게 랜턴을 동그랗게 그리는 건 저쪽에 썸띵이 있다는 뜻입니다 히트티비의보건님이 잠수해서 가는데 로나 귀여운 박스피시고 오오 어디가이래기야 자, 이 박스 PC는 보고 적는데 독이... 도끼... 어, 어, 어, 화면에서 사라졌네요. 자, 다시톱장저기를 잡으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톱장절기 개레기야. 아, 어디 있니? 론나마시계주배배베릅 해줄게해. 톱장저개는 저런 개빠위 잡이게 꽉 붙어서 산다고 합니다. 저 독가시치 때문에 무서워 죽겠네 리루랄. 어, 어. 내가 잡았어라제 세컨이 멋지게 문어를 끌어올렸군요. 다시톱장저기를 찾고 있는데? 어디서 비명 소리가 들립니다. 저 다다가 갔어? 갔어. 아야톱장저기를 잡고 좋아서 지른 비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저 사이에 톱장저기가 보입니다. 바로 잠시 후 고록고록고록 고록 고록 고록 제발 잡아라. 제발리 발 제발리. 제발로. 제발 제발! 나이스히트 TV 채널에 보거렉기 알랄커슈카 파레 보거는 독이 파레 먹으면 되자 파레. 죄송합니다. 신난 럭브레가 조루춤 아아도끼춤을 추고 있습니다 이게 톱장절계라고 하는 녀석인데 한번 붙으면 잘떨어지지 않습니다 생김새는 되게 잘생기고 멋있고 예쁘고 빨고 싶게 생겼디안빨라 여러분 이게 톱장절계입니다톱장절계 독점절개. 이거 넣을까요? 불와네 니 호흡이 더 불안해 이래 기야 좌측에 저의 생명줄 까막내미 뭘 보시고 내려갑니다 과연 뭘 봤을까요? 오 문허 롤랄라산라삭한 문허 문어를 잡자마자 부른님이 톱장절개한 마리 를더개개다르기를개개개 대박 대박 여자친구 맛있게 먹으라고 아 <웃음> 불렸다 어, 불렸다 이렇게 잡은 녀석들은 허리에 찬 조과망에 넣습니다 가깝하지 조금만 참아 곧 잊어버릴 거야 저놈시은 문어 두 마리 톱장절개두 마리 예예예 다음 숙아 다시 보니까 이 장면 로같네요 너무 신났네 자 다시 톱장절개를기탐색을 하는데. 찾았습니다 찾았어요 동그라미 표시로 까막님께 알려드리고 까막님이 바로 잠슈 랩튠 라메리카 돕장 절개를 쓸어서 나이스 잡아서 뜯어버려 오케이 한동작전 랩튠 <웃음> 라메리카님이 또뭘 잡으러 들어가십니다 뱅에돔같이 생긴 내기를 럽썩 얼핏 이렇게 보면 뱅에돔이 맞는 듯 합니다 뱅에돔이에요? 네 뱅에돔 와 뱅에돔 와 음. 근데 뱅에돔 아니고 황중일 감정일 같은데 일단은 넣어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그 뱅에돔 아니랍니다 군침만 로나 흘러 내리발 그때 갑자기 개꿀문어가 나타났습니다 일로와 이래끼야하 사부작 발버둥 쳐도 소용없다 나의 더에 들어왔으니 역시 야 역시 한 떡병님 으아! 파도가 세서 육지로 나가는 게 어려운 군소. 나레이션. 끝 이제 안하고 싶다 디발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톱장절개를 잡아왔는데 얘 집게가 작죠 그리고 얘는 집게가 굉장히 큽니다 그럼 뒤집어보면 알아요 뒤집어 너도 뒤집어 자 그러면 배가 삼각형이라서 얘는 수컷이고요 얘는 이렇게 둥그렇게 암컷이에요 다시 뒤집어 뒤집어를 이렇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총네 마리를 잡아왔는데 크기가 손바닥보다 커요 다 피면은 25cm 이상 나올 것 같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갈고리 있죠 이거 보세요 이걸로 이렇게 마... 오 이걸로 찍으려 그래요 바이게 과잖아요 이바이게 친구들은 오오오오 찍으면... 오오자 오, 오. 오, 오. 오. 그래서 얘네 가 이걸로 콱 잡고 바위 절벽 같은 데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자요런데 올려 보면 이거 보세요. 얘 벌써 걸었죠. 여기 보이시죠? 그 얘를 들면은 이거 보세요. 옷닫놔 리발레기야. 여러분께서 지금 시각이 새벽 세 시기 때문에 지금 먹으면 좀 민폐고 다음 날 그릴로 한번 먹어보도록 할 건데 그러면 얘들 다 얼려 버릴게요. 나삭 나삭. 어 잠시만. 아 어, 왜? 어, 약간 아니야. 해보고 싶은 눈빛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들이대지 마세요 안 해요 안해안해 아니, 진짜 안 해. 알겠습니다. 근데. 라사라사. 아 내려 짤하고 있어, 아이고. 있어. <웃음> 자, 여러분, 그리고 여기 잡아온 건 이거는 독가시 치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잘못 쏘면 이거 죽나요, 가방님? 아니 죽진 않아요. 그러면요? 아니약 손가락 쏘었다, 그럼 자르고 싶어요. 아 엄청 아파서. 커버 워리게요뭐 <웃음> 하는 거예요? 옷안만가지게 자연스럽게 있던데. 그 이런 말 해도 되나? 좀 더러운데 저거. 네가 좋아하는 거잖아. <웃음> 더럽다 진짜.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다 여기 안에 넣어버려 너 때문에 썸네일 찍기 롯나 핸드로스 드래기야자 여러분 이렇게 다 넣었으면 돌려서 <웃음> 묶어버려 와 이걸 다른 사람이 하는 걸 내가 보다니 열어버려 <웃음> 들어가 닫아버려 와 너무 잘하신다 진짜 아, 이점 아이점밖에 안되네 아니 아니 아니 열어버려? 200점 200점 넣어버려? <웃음> <200점, 200점>. 돌려버려? <웃음> <웃음> 어, 다 <웃음> 다 이거 드릴게요 네. 이제 쓰세요 아 이걸 쓰라고요? <웃음> <웃음> 자 여러분 그러면, 그러면 내일 낮에 숯불구이를 해서 숯불 피워가지고 진짜 저거 한번 맛있게 추배를 해볼게요 개 숯불구이가 <웃음> 여러분 안 드셔보셨죠? 진짜 개맛있습니다 호동불님! 호동불님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톱장 절기를 지금 바로 한면 손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어. 이 톱장 절기를 냉동실에 안 넣고 그냥 냉장실에 넣거든요. 왜냐면몇 시간 후에 바로 할 거기 때문에. 야이 씨. 오! 녹물 <웃음> 아, 떨어지네 이래끼 이거. 와이 씨. 어제 팔르는데 이후 리발. 전부 다 뒤집어 부어버려. 자 여러분 얘네 보시면 지금 전부 다 맛은 같습니다. 아 씨. 계 같은 냄새인데? 어, 무슨 냄새인데? 한번 맡아보세요. <웃음> 어! 너무 심한데? 바다 내용 그런 게 아니라 개 비린내가 좀 숙성시킨 냄새나는데 그래도 먹을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 개의 손질은 이 양치로 바로 워터야 그리고 조조조조조조 이런 애들이 이제 절벽 같은 데 살기 때문에 무조건 깨끗하게 씻어줘야 됩니다 여기 퐁퐁 있어요 퐁퐁 에? 퐁퐁 아니 무슨 소리 야 지금? <웃음> 아 근데 얘 배가 보면 이렇게 줄무늬가 엄청나네요 조조조조조조 어? 어 까만님 아니 조조조조 가니까 까만해 앞에서 씹고 계시더라고요 아. 어 하고 싶어 하신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한 마리 다 씻을 냇기는저멀리 거죠. 자, 여러분, 개 손질 눈누이 보여드렸죠? 똑같습니다. 그냥 여기 선배 껍데기 열어버려. 잡아서 뜯어버려. 자, 그러면은 여기 개롱구멍에 나옵니다. 자, 요거 딱 잡고. 으악. 오, 어, 얘 안되는데요? 열어버려. 아직 준비가 안됐어요, 제가. 열어버려. 아직, 아직. <웃음> 여러분, 얘네가 겁나 따뜻하거든요. 그래서, 가위로 살짝 이렇게 할게요. 라상렉기야 열어버려, 렉기야. 자, 여러분, 여기 내장 같은 거는 그냥 다 뜯어서 버려. 자, 요 아가미가 개에서 가장 저런 부분이거든요. 다 떼서 버려. 자, 그리고 얘네 보시면은, 온몸이 가십니다. 다 가시기 때문에, 맨손으로 작업하실 때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혹시 찔려가지고 피라도 나면은, 바로, 비브리오 혈증 그리고 제일 필요없는 거 요거 있죠, 요거. 라상라상 라가미 라상 뜯어서 버려. 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손질 다 된거든요. 바로 전어 다음 내길로와라자 여러분 이렇게 톱장장에 네 마리 다 손질했으면은 띠리리리리 띠부어버려자 그리고 이거 지금 나가서 숯불 한번 피워볼게요 야너 가자 나랑 우리 왜상만 있거든? 너갈거안 갈거야? 로봐 오는거야? 어 <웃음> <웃음> 자, 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웃음> <웃음> <바이. 웃음> 석쇠 올려버려 올려버려 <웃음> 아 너무 잘하시는데 자 여러분 여기 직화구이에다가 톱장절개 지금 바로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와 버려버려 비주얼 봐라 이야 자 여러분 그냥 이렇게 하면 좀 심심하니까 요 위에다가 요 버터를 하나씩 꽂아주게요 버터 너무 큰거 아니에요? 이거 좀 크네 비주얼 보세요 비주얼 이야 와 여러분 이제 빨간 지고왜 버터가 안 녹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다진 마늘 다진 마늘 이 다진 마늘 살짝씩 얹어줄게요 올려버려 아, <웃음> 이제 더 이상 제 라가리가 안아파도될것 같습니다 와 연기 가날 따라다닌다 원래 연기 못생긴 사람한테 가잖아요. 아니 근데 이거 보니까 크레이피스도 먹고 싶지 않아요? 크레이피스또 먹고 싶다 와 그럼 여기 있어요? 에? 네? 뭐야? <웃음> 뭐야 아 뭐야 이게 이리 킵해놓은 거예요 언제 잡으셨어요 저거? 제가 잡은 건 아니고 싸몽이 잡은 건데 냉장고에다딱 넣어놨었습니다 와 내가 비상금 같은 개념이죠? 적금 오늘 적금 깼다 <웃음> 크레이프씨는 그냥 통째로 한번 해보죠 왜냐면 개는 곧 있으면 익을 거예요 오늘 움직였어 얘 움직여 왜왜왜 움직였다니까요네 알겠어요 와 개쩐다 와 이거 미쳤다 크레이피씨 이렇게 드셔보셨어요? 처음이에요 진짜 하고 싶었는데 오늘 하나요 오늘 적금 깬 거지 와 박수 더 크게 주세요 더, 더, 더 크게, 더, 더. 오케이, 조이스틱 조정 완료 자, 그럼 먹기 좋게 딱반 잘릴게요 라삭, 라, 라, 라, 라, 라, 삭 이렇게 밀당하네 자, 그리고 크리피쉬 한 번만 뒤집으세요, 브루니 okay. 오늘 일을 알바 5천 원 드리기로 했잖아요 오오 알바 잘라야 되겠다 에이, 에이, 에이, 뭐야 이거? 더디미 에이 펜싱 레이키야, 펜싱 펜싱, 펜싱 여러분 톱장절기 지금 다 익은 거 같아서 요거 바로 한번 추베르 해볼게요 어떻게 한다고요? 추베르 아, 무슨 썸네일이거요 네? 일에 언젠간 쓰는 썸네일을 찍은거죠? 어 맞아요 톱장절개라 오늘 썸네일 전혀 상관없잖아요 어, 맞아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톱장절개 숯불 버터 다진 마늘 구이가 완성된 뭐야 이게? 제목 좀 지어주세요 아톱장절개 구이 예자 그러면은 요거 하나씩 집으시죠 오우. 자 여러분 비주얼 보세요 와 이건 진짜 개미쳤어요 <웃음> 짠해버려 <웃음> 추베르 <웃음> 쟤는 먹힌거 <것> 같은데? <웃음> 너무 맛있게 치는데요 <지었네요. 웃음> 추베르 <웃음> 자, 톱장 절개 다 돼가지고 한번 바로 먹어볼게. 응, 음! 와, 와, 살 보세요, 와, 진짜 맛있어요, 맛있죠? 네, 근데 혹대 꼭대... 그 계속 거슬려. 네, 껍질까지 먹는 거예요, 사실. 진짜 어, 뭐? 숯불고기네 먹는 거예요. 안 먹는 거 같은데. 아, 아니요요 자라비 톱장 절개가 제주도 남해안 이쪽에서만 좀 먹는데 이게 정말 맛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시중에는 절대로 팔지 않아요. 시중에서 이거 파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판답니다 <웃음> 제가 저번에 박하지 수불고기 먹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살이 알차고 훨씬 맛있습니다. 나머지한번 음. 먹어볼게요. 저배를. 와 더러운 거 모자이크 처리 해주세요 근데 예, 맛있어요 예, 예. 그리고 살이 너무 많아요 와. 이것도 저희 아버지께서 다리살을 손수 해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동갑이잖아 아, 저희가 양지거든요 양찌 갑장이에요 까마 이거 먹어 어 먹어 아이 너무 먹어 고마워 12살 차이 나는데 자 이거 바로 먹고요 초와 에를 여러분들 이거 집게살인데 와 다리살 먹어보세요 다리살 너무 맛있어요 근데 사실 몸통살에 버터랑 다진마늘 들어가서 몸통살의그 풍미가 좋아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여기 다진마늘이 아주 잔인하게 배어있거든요 자 요거 바로 먹어볼게요 더 배르 아이씨 아이씨 배르 아, 껍데기만, 껍데기만 뱉어요 네. 와, 음. 와, 다진만에 같이 먹으니까 진짜 네. 완전 달라요 어? 와 어? 방금 뭐혀 들어간 소리 나는데? 아, 제가 혀좀잘들려 아시죠? 이런 드립 쳐도 될지 모르겠는데 자녀가 셋이라 어, 그럼 <웃음> <웃음> 그러면 사실 오늘의 주제가 톱장절개는 맞는데 더큰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크레이피지 바로 먹어볼게요 <웃음> 손 아버지 오. 손 넘네 그래? <웃음> 크레이피지 해체식 렛츠고 이어 와우, 오. 오. 와 미쳤다 우와 약간 반숙이네요 <웃음> <웃음> 다시 너 <넣어. 웃음> 크레이피시 살 보세요 이래서 스킨 헤르질러들이 최종 목표가 항상 크레이피시입니다 야이 앞에 진짜 이거 맛있겠다. 탄 만나서 맛있겠다 탄거 좋아하시나 봐요 아니요 라삭 우와 아, 반숙이다 반숙이야 반숙이다, 우와, 반숙이다. 와 드세요 와좀먹와 <웃음> <웃음> <웃음> 바로 와. 한번 먹어볼게요 네 저희는 저거 좀더 익히죠 네 <웃음> 빨리 빨리 빨리 <웃음> 빨리, <웃음> 빨리 빨리! 아이 먹으라고 빨리, 먹어봐요 먹어. 먹어봐요 말이 필요 없어. 어 아, 진짜요? 진짜, 아, 빨리 아, 이깁시다봅니다봅니다자 <웃음> 몸통 열어볼게요. 열어봐라. <웃음> 위에 가 와. 와고아 내장 내장. 자, 여러분 저게 이거, 크림 파스타 만나죠? 진짜 아, 맛있어 저거. 락이 많이 먹어. 어할때좀정 아, 어, 떨어졌어. <웃음> <웃음> 이야. 그러면 이거 완전 살입니다 완전 살. 자 바로 먹어볼게요. 초배을대맛입니요 음. <웃음> 와 여러분 진짜 개맛있 듭니다 직과거리를 마지막에 해가지고 그약간 탄내가 살짝 나가지고 뽕매잖아요 어... 왜나나안 익은 거지 그거 진짜 <웃음> 너무한 거 아니야? 결정 너무 억울해 보이네 <웃음> 저렇게 또 바람핀다 저렇게 또 바람핀다 <웃음> <피는다>. 저렇게 바람핀다 저렇게 거리나아저 먹여야 될게요 아네 알겠습니다 저렇게 봐라 우리 아빠한테 그러네 <웃음> 아 발로 차도 돼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주베 <웃음> 음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음, 달아, 달아. 진짜 달아요. 왜 음. 나만 미린 거 주는 거야? 표정 <웃음> 봐봐 <요정> 진짜 <웃음> <왜 그래요? 기다려. 웃음> 여피시 먹는 동 저는 그냥 여기 톱저먹을래네안먹 <웃음> 아, <웃음> <정글에 웃음> <먹기 웃음> <탔네>, <웃음> 지금 보건적인 해체자가 하고 계십니다. <웃음> 오! 자기야 손가락 자르지 마. 오! 다른 데 벌써 잘렸더라. 네? 아침 확인하는데 잘안 보이더라고. <웃음> 아니 무슨 제 로체 왜 이렇게 관심들이 <웃음> 아니, 많으세요? <웃음> 바로 먹어 볼게요 처베르 아, 와 뭐하는거야 와야좀 조용히 해어미해미해야 아, <웃음> 아저씨 여기서 자면 입 돌아가요 아 괜찮아 크레이비치 먹고 있어서와어 네. <웃음> <웃음> 크레이비치 같아 오 어, 크레이비치 같아 크레이비치 같아 <웃음> 와 여러분 이게 만약 직화구이를 안 했으면 은 이런 맛이 안 났을 거 같아 이제 내장에다 딱 찍어 먹어 네 다른 분들을 위해서 뭐뭐요뭐 배달 왔어요 지금? 음. 여기요? 배달의 민족? 아 내장이요? 에꼭 찍어가지고 와 내장 막히게. 내장 별로 안좋아하는데 어떻게 하시고 저거 배와아 배를... <웃음> 맛있어요? 얼마 전에 쪄서 먹은 내장 있잖아요 그거랑은 좀 다른 느낌인데 크림 파스타 느낌은 그대로 나요 아 진짜요? 어, 아직 안주셨어요 안죽는데요 빨리 먹으세요 안죽어요 이 리발레 랍사도 먹어보고 뭐 많이 먹어봤는데 그거랑은 완전 다른 맛입니다 랍사보다 훨씬 더 쫄깃쫄깃한 그런 맛이 나고 살결이 이렇게 약간 결대로 부스러지는 게 입안에서 느껴져 있는 고라예요 그게 느껴질 리가 없어 음. 우와 우와 나도 못 참겠다 참지마요 어? 여기서 아버지가 느껴지는 거야 우와 이게 내장에 조사버린 거야 조사 조사 조사 조사 조사 조사 조사 엉엉엉엉엉엉자 조... <웃음> 아버지한테 받아 먹어 볼게요 아버지 아닌데 아 동갑이지? 아 그럼 그래 깜베르 투베르 우와 소리 소리. 와. 처음 먹어본 맛. 와. 그눈깜켜된다니까 저렇게. 와. <웃음> 눈좀 떠요 눈좀 떠. 아 울게. 와. 열심히 우는데요. 아 어, 괜찮아? <웃음> 아니. 와 이거 근데 맛 설명이 안 된다. 그냥 네. 크리비치 맛이에요. 크리비치 맛. 잠, 잠시만요. 근데 저희 이거 영상 속장적인 <웃음> 영상 <웃음> 아니에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까막님의 마지막 추벨업으로 엔딩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되게 무난. <무서워. 웃음> 바로 <웃음> 추벨업. <추베룹! 웃음>